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국전 자유국민전선 약칭이 자국전입니다 자국전 제2차 이재명 후보 사퇴와 특검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어, 잠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국전 약칭 어, 자유국민전선의 대변인 이순희입니다 자국전은 지난 10월 3일에 아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얼마 되지 않았지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자국전은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모인 자유 우파의 싱크탱크입니다. 아 자국전은 지난 10, 10월 12일에 제1차 기자, 어, 그 기자회견 및 1인 릴레이, 1인 릴레이 그 행, 연설 행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제2차 지금 행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 대장동 마적단 사건 지금 아주 장안의 화제입니다. 오늘 그 경기도 북감에서 이재명 후보는 온갖 온갖 거짓말과 핑계를 다 대는 거 여러분 방송을 통해 다 보셨죠? 절대로 이재명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네. 주, 여, 자국 어, 그 대장동 마적당 사건의 수범 이재명의 대선후보 박탈과 또한 특검 구속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자국전이 또 이, 이곳 어, 국회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 민, 민주당 대선후보로 지금 확정된 이재명은 누구입니까 이재명은 이석기 아시죠 지금 구속된 이석기 이섬기가 소속된 친북주사파 NL계열의 그 경기동부연합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곳에 소속된 소속원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나섰으니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만 보고 만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제명은 친북, 종부극좌파 조직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들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짓과 선동으로 세상을 어지럽히는 매우 위험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재명은 또한 대장동 개발을 직접 설계한 장군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지금 사건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는 이 마당에서 적반하장으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힘이 뭐 몸통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짓말, 거짓, 선동, 이런 것을 아주 일, 일삼는 이런 사람, 우리가 가만히 두어야 하겠습니까? 안됩니다! 대장동 마적단 사건의 본질은,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평당 몇만원, 몇십만원짜리 땅을 사다가, 고층 빌딩을 엄청나게 개발해서 고층 빌딩을 만 지어서 엄청나게 수천 배의 이익을 자기들이 다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마, 대장동 마적단의 핵심입니다. 이 어떻게 해? 대한민국의 땅을 자기 멋대로 개발하고 그. 어? 성남시장이라는 그, 그직기를 이용해서 멋대로 개, 개발해서 저렇게 함부로 저렇게 국민의 어, 돈을 함부로 갈취하는 저런 인간을 우리가 대통령 후보로 관, 놔둬야 하겠습니까? 온갖, 그, 이재명은 성남시장이라는 지기를 이용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혜를 동원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 어찌 했던 이 대,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저런 좌파, 극좌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어, 이 나라는 완전히 중국과 북한이 원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명을 하루빨리 어, 끌어내려야 하는, 하는 것입니다. 여기 경찰관들도 계시고 시민들도 계시지만 시민 여러분, 경찰관 여러분, 이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명을 사퇴시키기 위해서 이곳 어 국회 앞에 오늘 나온 것입니다. 어, 지금 그래서 야당인 도대체, 국민의 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국민의 힘도, 우리, 우리 국민들과 힘을 합해서 하루빨리, 어, 이재명을 사퇴시키기 위해 사퇴시키도록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재명의 대선 후 박탈과 특검 수사, 구속 수사를 거듭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 지금부터, 어, 우리 자국연에서, 어, 시작하는, 어, 이, 이, 기자회견과 <웃음> <기자회의 웃음>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어, 그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저, 국기에 대해서 경례는 국회 앞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해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네. 다음은 어 지금 어 기자 회견이 지금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행사가 자국전에서 어 기자 회견 및1인 밀레이 연설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아, 그러면 다음은 윤창중 자국점 공동의장님께서 기자회견 문 연설이 있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나와주십시오 2차 긴급 기자회견은 ¿Por sí. qué? 시키고 있는 것을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면서 그가 대선 후보에서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을 때까지 목숨을 건 투쟁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한다. 둘째 대통령 문재인 민의 퇴임 후 안전을 위해 이자명 이재명 일당에 의한 천문학적 마적단 게이트를 은폐 축소하려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원의 온갖 수작을 당장 중단시키지 않고 동시에 특검을 부패하려 한다면 4.19 혁명 이후 가장 격렬한 국민적 저항과 역사에서 한 번도 목도하지 못한 불행한 만료를자투할 것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웃음> 셋째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이재명 마적당 기피가 부패의 질과 양에 있 대한민국의 총패 역을 가하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과장이 아닌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인 점을 체감하면서 이는 결코 좌우지향간 세력 다툼이 아니란 차원에서 우리 자국자는 좌파 국민들부터 각성해 이재명이 반드시 대선 후보에서 내려와 국검수열 통해 자신들이 최악의 진실을 분명히 시인하도록 총괄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자국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지금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국가 정의의 타락에 대해 전력을 탄 투쟁을 버리지 않고 신용만 되고 있는 자태 실로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우리와 공감하는 모든 세력 및 국민과 연대에 국민의 힘의 태도전환과 이재명의 부부사태 그리고 특검 도입을 위해 목숨을 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므 분명히 전명한다. 정권 <웃음> 교체를 위한 자유국민전선 동경장 김태우, 박인원 문창중 그리고 자국전 동지 1동 윤창중 예, 자국 전 공동의장님께서 기자회견 어, 문을 낭독해 주셨습니다. 어, 어, 이렇게 어, 정과 사범 이재명은 대장동 마적단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장동 마적단 사건은 역사적으로 역대 최대의 엄청난 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이재, 이재명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문재인과 이재명 모두가 지금 대장동 마적단 사건을 엄폐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아, 이재명과 이 엄청난 판도라의 상자가 만약에 열린다면 문재인까지도 반드시 감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재명과 문재인이 한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문, 재인은 이재명을 낙마시키지 않고 어 민주당의 지금 대선 후보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그대로 있을 있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현명한 국민들은 반드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저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은 이재명이는 이석기와 같은 종북 주사파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국자는 최악의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당장 경기지사 경기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고 민주당 대선후보를 박탈시켜야 합니다. 이재명은 당장 특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입니다 자유국민전선 약칭 자국전은 이재명이 대선후보 박탈과 특검 도입이 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자국전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상으로 자국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이어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국전 이재명의 대선후보 박탈과 즉각적인 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제2차 자국전 릴레이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제일 먼저 어심동보 어, 어, 제동님께서 여기 나오셨습니다 네 릴레이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팅 부승! 파이팅의 국민 여러분 2,500만 북한 주민과 7,500만 해외 공주 여이 대륙관 탄도미사일 발사쟁이가 임박한 데도 대통령이 되면 북한 핵미사일을 당할 사들을 철회하겠다는 정신병자이자 대당장 마적단도둑대장인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 대속에대도안대수까 뱃속에서도 안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니까작을사서도안 되니까. 뱃속에서도 안 되니까. 뱃속에서도 안 되니까. 뱃속에서도 안정니을뱃속 이재명이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다 하는데 여러 깜찍하지 않습니까? 깜찍합니다. 지난 14일 네. 이재명이 저의 네. 더불어민주당 대성료부로 네. 선출된 후 강첩대장과 네. 네. 같은 문재인과만나 내가 이단전 특가. 역시 시도하기 부릅니다. 첫째, 첫째, 검찰총장 임명 전날까지 하고, 성남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불신하게 작성하여 영장 발교를 막고 대장된 마적당 청사령부 성남시층을 시설시를제외하고 22만의 육폭폭 압수수색하여 정부를 입력하여 특검 방어망을 짓다 도둑 공동으로 근사 윤리 대장동 도둑공동으로 금사윤리강력을 희망한 김혜수의 대장동 특혜개발 수사직관을 즉시 박진하고 배라 그리고 신안시를 포함한 성남시청과 개발특혜와 의무를 받은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학대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구속하라 둘째 대기백화점 네. 네. 이지맨 네. 무죄 네. 판결 네. 재판들의 네. 주역이다 네. 대장동 특계로 네. 이지만 네. 정치 네. 비자금을 네. 조성 네. 관리하면서 네. 매물 네. 7 5 5억원과 사건은 피해 주인성장들을 비롯한 대도덕들의살책인 더불어민주당 의장동 당장님이불어 대화도 긍질이 급장내이 어, 지금 자유국민전선 자유 자국, 어, 약칭 자국전입니다 자국전이 지금 일, 기자회견을 마치고 1인 릴레이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국전은 어,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모인 자유우파 싱크탱크입니다 이어서 어, 1인, 연, 1인 릴레이 연설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도공수님께서 어, 나오셔서 연설해주시겠습니다 도공수님은 어, 자국전에 불교위원회 위원장을 가, 맡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아, 어. 아, 아.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웃음>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 한 꼭지 보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칭 아니 자칭 파칭 여당의 대표라는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아무것도 못했고 이재명은 행동하는 사람이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어 헛소리를 했습니다. 아니 문재인이 착해서 잘했다니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문재인이 잡혀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옥으로 만들었다면은 문재인보다 더한 이재명이는 어떨 겁니까? 이재명이라는 저는 어려서부터 자기 자신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꿈이 선생님이었다고 그 이유가 자기가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기 때문에 자기도 때려보고 싶어서 선생님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저 역시도 학교 다닐 때 맞아보긴 했지만 은 선생님이 아무나 막무가되로 때리진 않습니다. 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 명에게 집중적으로 엄청 맞은 것이 본인이 못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재명이를 홍보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사진을 올려놓고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건 희극작가도 아니고 물론 어렸을 때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과 이해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고 가진 자들을 증오하고 악만 맺혀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재명은 제가 판단하기로는그 사람이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틀림없는 후자입니다 세상을 원망하고 가진 자를 지무하고 악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못된 짓만 하는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것도 국민들의 조건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공공개발이라는 핑계로 강제 수용하고 강제 집행해서 모두 내쫓고 거기에다 고가의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먹겠다는 이런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영이 됐건 평수가 됐건 자기를 반대하면 모두 정신병원으로 입원시키고 또 갖가지 방법을 써서 매장시켜 왔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이런 사람이 만드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런 사람이 추진력이 있다고 저 착한 문재인보다 더 잘할 거라고 하는 사람 이것이 제정신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지옥의 낙굴레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아영업자들에게 80% 손해배상을 해준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손해배상 해줘야죠. 100%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왜? 간제적으로 영업제한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데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유흥비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 단0시 이후에, 전한업종들 유흥업소들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유흥비를 주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 뭐 하는 겁니까? 국민들의 혈세로 유흥비를 주게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못 따집니까? 따져야 합니다! 국민들의 열세로 엄청난 윤미를 주게 됐는데, 이 정책이 잘못됐는지, 이왜 이런 정책을 해야 됐는지, 왜못 따집니까? 이런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은 못하고, 무슨 문재인이가 착해서, 이런 작자들이 저기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의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저 자격도 없는 것들한테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맡길 겁니까 우리 삶은 둘째치고 우리 애기들의 미래를 어떻게 저들에게 맡길 겁니까 국권 세력들이 이재명이를 추종하는 것은 받아먹은 돈이 있고 같은 카르텔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종하고 또 보호하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뺏기고 약탈당하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왜저 부지막지한 인간 말종을 추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저런 자에게 우리 애기들의 꿈과 희망과 미래를 맡길 수 있습니까? 안됩니다! 해장동사건이고 백현동사건이고 위례신도시고 이런 모든 것들 금전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과 국민들의 재산권이 얼마나 짓밟혔는지 그것부터 봐야 될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도대체 저렇게 인간같이 앉자가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겠다고 어떻게 이 나라를 운영하고 이 나라를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런 것을 용납할 겁니까? 이런 것을 용납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인정해줄 거냐고요. 됩니다. 인간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 아기들의 미래와 희망을 맡길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정신 바짝 차려서 모든 것을 꼼꼼히 따져보고 인간적으로서 또 능력면으로서 진짜 올바른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스스로 주권과 자유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아 이거 네도공수님께서자국전의 어, 불교연구회 위원장님이십니다. 아, 아주 아 너무 멋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남광규 박사님 예, 연설해주시겠습니다. 남광규 박사님은 자국전의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웃음> 어, 존중하고 어, 사랑하는 우리 애국국민 자유시민 여러분 이대전동 맞았던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소상이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 사건의 주범인 수계 이재명이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마치 자기는 모르고 밑에 있는 몇두 사람이 잘못인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보도를 통해서 봤을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교육 수준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 누가 이재명 씨의 변명을 가지고 사실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론이 제대로 보도한다면 진지하게 국민이 이서서길거리에 나올 엄청난 국제사건물 누구를 알고 있습니다 자그런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우리가 믿지는 못하지만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재미가 30몇% 나오는 이런 수치가 나왔더라고요. 자 제가 그 지지하는 여부에 대해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게 시장이 조단위의 돈을 가지고 자신의 선거 공짜금으로 만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가져오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허술하고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바보같은 존재하는말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재 정신을 지지하는 지지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이자가 여러분의 세금을 이렇게 자신의 선거자금을 위해서 축군들에게한도따리 아니고 조다이로 부패부전한 것을 눈뜨고 판단하겠습니까 성남시민 경기도민 여러분 지난달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 생계지원금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두 주사도 있는 경기도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0% 생계지원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경기 도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재명이란 자가 여러분에게 주는 돈 20만원이 그게 누구도 입니까 여러분이 20만원 받을 때 네. 이재명은 뒷구멍으로 네. 일주를 넘는 네. 네. 돈을 가지고 저렇게 행을 네. 하고 행렬을 하고, 하고, 하고 자기 직근들에게 돈을 심어놨던 네.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네. 이게 네.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정신이 네. 닥친 네. 네. 실물이고 네. 도민이면은 당장 이재명 차자에게 도을 던져되지 않겠습니까 차제의 국민 여러분 공짜에 익숙해진 국민 여러분 또2030 여러분 지금 무별하게난발되고 있는 온갖 공짜의 이면 속에 이런 부정부패와 어마어마한 당군 이래의 최대 이런 비리사건이 있다는 것을 똑똑히 여러분이 지금 실내로도 누르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재명 차가 성남시장, 경기 도주사로 하면서 온갖 퍼플리즘 돈을 주고 지역화폐를 찍어내고 소상병원에게 온갖 명목으로 국자를 주고 그한모든들이 여러분의 세금인데 그 사이에 이전한 직군들 통해가지고 혹은 2천억, 혹은 3천억 혹은 8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600억 원이 이익을 남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지른 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숨겨져가지고 그냥 갔더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명천지의 모든 사실이 드러났는 대로 여러분이 당만히 있어야 되겠니까 우선 성남시민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고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일어서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 자유시민 여러분이 다 일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국전이 지난 5일 민가를선 처음으로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 사태 특검 구속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외침이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져서 그 다음에 곳곳에서 지금 이재명 사태를 부을 짓는 그런 의기 있는 시민들의 발언이 주어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19가 아니었으면 은 지금 이 자리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재명 사태와 특검과 구속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웃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여야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어떤 후보를 가지고 낙마시키고 당선시키서온자유로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재명이라는 자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것말으로도 이자가 소위 말해서 여당의 대선 후보로 당선됐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역사의 오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웃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믿을 데가 없습니다. 지금 이 정부가 지난 4년 반 동안 온갖 거짓, 수많은 부패와 비리가 심어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고또 여러분 대법원을 비롯가지고 사법부가 부패해서 이게 보통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판결들이나 검사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정치검사가 돼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식이 또 침묵하고 있습니다. 1030 젊은들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4년 반전에 엉터리 보도로서 탈핵 엉터리 탈핵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냈던 언론들도 침묵하다가 이제야 너무나 실체가 드러나니까 마지 못해서 지금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된 한자가 미국에서 와서 아마 공항에서 구속된 걸로 체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검찰은 수사하는 흉내만 내고 결국은 이재명의 그 부하상당 두세 명을 가지고 구속시키는 것으로 이 엄청난 당군이대의체의삐지 사건 대장동 마았탄 사건을 덮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 선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범죄자를 가지고 제대로 단죄하지 않고서는 대통령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을니까여 맞습니다. 아니 신장일 때 조단위의 돈을 가지고 저렇게 부정부패로 자기의 군장으로 모으는자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자에게 무슨 지도자에 우리가 기대를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과 또 우리 후대들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그대로 지켜보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을 떠야 됩니다. 가슴을 치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 2030공그 밑에 우리 어린 자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나라 공포의 나라 이걸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일어서야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가 문제니까 여러분. 코로나 마스크 쓰고도 충분히 모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기자회견식으로 3, 4, 5, 5, 10명, 20명씩 모여가지고 거리마다 동네, 나라, 사람 지나는 곳마아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떠들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문화와 화를 마음껏 표출하십시오 상황이 이런대로 안 말더라고. 상황이 이런대로 눈치만 보고 누가 대통령이 될까. 이거라 해가지고 이게 날아갈 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씨가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주변에 나오는 사람들 아마 트 태기 비치는 것을 그전까지만 해더라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 뒤에서 딱 서가지고 으면은 1세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싶지만 이 대장동 사건 이후 이재명과 같이 얼굴을 섞는 사람은 민족의, 국가의 대반역죄고 자손 대대옥으로 남을 것입니다. 너만.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씨가 사퇴하지 않고 특검을 거부하면 우선 이재명 곁에 있는 여러분부터 이재명으로부터 멀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그 곁에 서서 얼굴 붙이는 것이 뭐 대단한 응? 권력이나 되고 변수나 없고 자신의 장래에게 큰 어떤 혜택이 될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 기록으로 남아서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가 계속 이렇게 억지와 어거지와 터포시별 간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전 행전을 고사시켜야 됩니다. 고사시키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자국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곳곳에서 학습능법에 대해서 마이크 들고 학습이 들고 아니면 핸드폰 들고 마크 이 켜가지고 이 잘못을 반드시 질타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서 두 번째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을 시범을 <목소리>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다 아, <목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자유국민 전선이 앞장섰습니다. 우리가 정말 민간인 서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 사태와 특검과 구속을 요구했습니다. 를 이제 여러분들이 곳곳에 일어서가지고 이자를 반드시 끌어내려야 됩니다. 여야 뭐뭐 어떤 뭐 직권을 하든 정권이 더 가든 정권조치가 되는 그건 다 문제이고 반드시 이재명이 를 사퇴 시키고 특검받고 구속시키는 거야말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자유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사회야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네, 네 너무나 열, 열강이었습니다 네. 어... 남강교 박사님께서 지금 이재명 이재명 당장 사퇴하고 감옥 가라는 그런 아주 열변을 보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자국전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또한 일일이 연설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나와 주십시오. <웃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가... 이. 이게... 마이크 잡고 이래 말할 그런 위치도 아니고 하도 걱정이 되니까 나라 꼴이 너무나 걱정이 되니까 걱정이 돼서 이래 나왔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들 알고 있고 지금 대장동을 통해서도 이미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막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위험한 인간이라는 것을 또다시 한 번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했던 말 앞에 다들 좋은 말씀들 다 말씀하셨지만 은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의 이 정신분열적인 인간으로서 이 사람의 가치를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되고 지금도 국회에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사이코패스하고 거의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이코패스하고 같습니다 조금도 마음의 자책감조도 그 자책 없고 아 이게 뭔가 그래도 김부선 씨하고 1년 5개월을 같이 지내놓고도 모른다 하고 자기 형을 정의인 병원에 보내고 자기 형수한테 온갖 욕설을 다하는 이 사람이 그래 뭐 이렇다 저렇다 해서 지가 말하는 대로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되는 게 있다 칩시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교육을 이 나라가 하루 이틀 살다가 없어질 나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더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이 이놈을 같이 공범으로 몰아서 지금 알고 보니까 사실은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통령 탄핵을 문재인의 시인줄 알았어요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탄핵의 주범을 문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이재명이 가실 주범입니다 탄핵의 주범은 이재명입니다 경비, 경기, 경기, 동부, 연합 그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가지고 민노총을 조종하고 촛불집회를 주도했습니다. 촛불집회를 집회를 주도해서 결국은 대통령 탄핵을 성공시키고 문재인이는 드루퀸이 사엄에서 드루퀸이 문재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촛불을 주도행내는 이재명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합니다 이재명이는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되는 인간입니다 오늘 이만하고 그만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태 자국전 위원장님이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와 계십니다 아, 시민입니다. 시민 최찬해 시민인데요. 이분은 서울고등학교를 71년에 졸업한 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민 한 분을 모시고 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진복되는 것은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자유파 보수 여러분 어. 지금이 한국사회를 세웠던 어. 무역, 어. 제조, 어. 건설, 어. 금융 어. 산업의 전사들이요 어. 그리고 교수를 포함한 어. 지식인들 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던 태역 장성도 포함한 열군들 모두 침문해서벗어해서 저와 함께 일어나십시오 현재 한국의 유파들은 찢어지고 몰락해서 스스로 서서 울쩡한 선택을 하는 기능이 상담하게 상실되었다고 봅니다. 깡통과 같이 국장이고 무기력한 윤석열 같은 자에다가 네, 손바닥에 네, 왕자를 세우고 추수를 드릴 정도로 어리석고 신념 없고 용기도 생각도 전력도 없는 자를 칭세하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분에게 네, 대한민국 민부에 네, 네, 바라는 국민들이 기대다고요 이런 현상은 <목> 저중동을 비롯한 현재 한국 기득권에의폭들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꼴입니다.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의 수은 기득권이다. 여러분과 유의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앞으로의 수단은 히스테이트와 네트워크 되지 않고 배우지 않는 자가 우리의 대결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과 같은 기득권과 손잡지 않는 지도자를 자국자로이루고 제3의 흥미로 지도자를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탄핵 공작을 밝혀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의로운 지도자, 두 번째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청밀한 지도자, 셋째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여 위대한 자유통일 대한민국 영광의 시대를 열수 있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 빠진 정치판을 완전히 돌아내고 북한 해가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여야 할큰도전입니다 이런 역사적 도전을 이기지 않고서는 진정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마치 아메리카 신대륙을 탈착한 청소노들과 같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새 역사를 써야 합니다 역사의 신뢰인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문칼세의 자국전이 국팀당을 포함한 모든 범야 범녀, 세력과 합의하여 최상후보를 세워야 합니다. 합니다. 그러려면 윙칼스의 자극점이 그런 진정한 리더로서 우뚝, 그런 그런 우뚝 그런 서야 하겠습니다. 세계사적,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즉 국적이 대통령이 시작한 제7관군을 단독 개발로 세계 최대의 사녀군이 될 거라든지 몰, 몽골 등 국가와 국가연합으로 우리 국토를 넓힐기로 하고 남지국의 손들 할인받아 우리의 항일권을 확보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시장했던 대마도를 반환받아 한국 해군기지로 삼아서 동해를 확실한 대한민국 바다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정의 였고 선빈하고 전략적인 지도라야 승진 가능한다. 윤칼세의 창업전을 중심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목사의 신이 대한민국에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읽을 수 있는 양심 세력과 그리고 진실과 정의를 이야기하는 대다수의 국민이 있습니다. 아직은 침묵하고 있고 방법을 모르고 이것을 연결시켜주는 세계적 야당이 없고 지도자가 없기 때문인지 그것을 만들어주면 불풀처럼 일어나서 반드시 나라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시고 여기서 싸워서 이 자리를 지킵시다. 태국기애국 경기 여러분 여러분은 영웅이십니다 전 국민이 태국애국경주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어, 감사합니다 어, 이곳에 지금 시민께서 최찬의 시민께서 나오셔서 어, 멋진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자유 국민 전선 약신 자국전입니다. 자국전에서 어,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 지사 대선 후보 사퇴 및 특검 어, 구속을 촉구하는 어, 지금 기자 회견을 마치고 1인 지금 릴레이 연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박인환 어, 자국전의 공동 의장님께서 연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인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와, 화이 박상훈. 아, 예, 예. 박만입니다 이렇게 자꾸, 마이크 잡고 아 시장이오다 아아 보니까, 는 네. 이제 대학교도 정원대직을 마쳤는데, 솔직히 네. 백성입니다. 백성 됐어 이런 차다 보니까, 전문 시의사라는 지급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이재명 경기 지사가 얼마나 엉터리 후보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애국 국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고 하죠. 대장동 사건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시면은 아마 암이라도 걸릴 것입니다. 무슨 암이겠습니까? 대장암이 도릴것 같아요. 이놈의 대장암을 초기에 치료를 하면 빨리 나을 수가 있는데 대장암을 어떻게 대장 되면 안되죠. 대장암도 삶기 삶이 삶 되면 은이가 되어서 생명을 위험하게 됩니다. 우리 대장암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빵도 두드려 잡아서 대장암이 확 까지 밝혀내고 돌아내야 되는데 지금 네. 경찰, 네. 경찰 경찰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네. 네. 거기다가 세 군데 하죠. 또 새로 생겼다고 하는 공수처에서도 지금 수사를 하는 건 안된 겁니다. 네. 우선 네. 경찰을 네. 봅시다. 네. 경찰에서는 네. 압수수색을 네. 갔다고 네. 합니다만은 네. 경찰들을 네. 못하게 압수수색을 네. 해서 네. 네. 무 손을 봐도 한심하지여동이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면 은 제일 먼저 압수수색해야 될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입니다. 지금 핸드폰은 자기 자신이변신과 같은 거죠. 제일 먼저 가서 핸드폰을 압수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걸 참고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혹시 경찰이나 경찰에서 압수할 때어르면 순서를 알아두죠 제일 먼저 핸드폰 휴대폰이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겠습니까? 자가용 자동차에 있는 그게 뭐지? 블랙박스죠. 블랙박스도 촬영기능과 노인기능이 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이세 가지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검사들이 가서 한한시간 정도 대화를 안했답니다 압수수색하는 것은 전격적으로 하는게 생명이고 요체인데 어떻게 압수수색하러 가서 돈이 이오고 앉아서 대화를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가장 중요한 정보물이창밖로내밭던제도 나중에 찾지도 못하다가 담당 검사가 변명을 하죠. 창문이 닫혀있어서 처음부터 안 던졌다. 며칠 뒤에 요소에는 경찰에서 찾았답니다. 그러자 그 검사는 검찰청에서 c c t v 를 확보를 해서 보니까 던지는 모습이 안 나오더라. 그럼 경찰은 어느 t v 를 보고 찾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이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독독 테이블이죠 경찰이나 경찰이나 수사 방식 자체가 개판이라는 겁니다 개판이라고 하니까 누구 닮아서 욕하는 것 같아서 전사는 이래 영어로 한번 해봤습니다 독독 테이블이다 이렇게 수사 자체가 독독 테이블인데 경찰에 맡기나, 검찰에 맡기나, 공수처 맡기나, 공수처는 뭐 안됩니까? 공수처가 생기는지 1년이 다 돼가는데 부정부패 사건 수사하라고 만든게 공수처지요. 공수처도 검사가 20명이 넘습니다. 공수처장은 장관급입니다. 그랜저 제일 좋은 차, 지금은 뭐겠습니까? 아마 장관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 저는 BMW를 타고 다녀서 제일 좋은 차가 국산차가 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장관급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공수처에서 제대로 부정부패사범 한 명이라도 잡았다는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월급은 따박따박 받아 쳐드시고 있죠. 이런 세 가지 기관이 성남 대장동 사건에 매달려서 폼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인지 오늘인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러 갔답니다. 대장동 사건이 언제 생겼습니까? 거의 5, 6년, 7, 8년 전에 생겼다가 뉴스에 난지도 한 달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또 휴대폰 압수도 일주일밖에 안됐는데 어떤 바보가 성남시청에 서류를 갖다 놓고 압수하세요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압수를 뭘 한지 들으다보니까다 압수를 했는데 성남시장실만 압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압수는 뭘 하러 가요? 이래서 특검을 하라는 겁니다. 이래서 특검을 하라고 하는데 특검을 반대하지요 특검을 반대하는 놈이 범인이다 그렇게 하니까 돈 받은 놈이 범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돈 받은 놈도 범인이죠 그런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은 두목급들은 돈을 직접 안받아요 그래서 한 푼도 안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소리를 치지요 그게 배임죄입니다 원래 배임죄는 한 푼도 안받아도 성립되는게 배임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딴소리를 합니다. 오늘 딴소리한 거 대장동, 게이트, 부동산 비리, 사기사건 설계자가 누구냐? 이재명이었다 하다가 이제는 아니다 하다가 오늘은 맞다 했습니다. 그런데 또 딴소리를 하죠. 어떤 설계를 했느냐 하니까 이익을 보는 부분만 은 설계를 했답니다. 5천만원 이익을 봤답니다. 내가 한 설계는 이익공부고 성남시민들 우리 국민이 피해보는 부분은 내 밑에서 설계를 했답니다. 설계도 또통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고 논문써다을니 처음에는 이렇게 일조원 가까운 부동산 비리 적폐를 누가 저질렀냐 하니까 대답을 나는 이익을 봤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동문서답이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은 정신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사람을 우리 지도,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국민들 특히 성남시민이 제일 불쌍하지요그 다음에는 경기지사입니다.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불쌍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성남시장이 되었을 때 이재명이 성남시장일 때 성남시민 25명을 정신병자로 잡아갔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고양시에서는한 명도 정신병자로 안 잡혀갔답니다. 아마 대한민국 최고 지도자 국가원수가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2,500만명은 또 정신병원에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정신병원에서 우리 껏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런 정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분을 국가 지도자로 모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불행해지는 일이다. 그 말씀만 드리고 또 다음 기회에 자세한 이야기는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지금 박인환 아, 자국전의 공동 대표님께서 어, 만약에 어, 집에 예, 검사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어, 왔을 때는 핸드폰과 컴퓨터, 블랙박스를 어, 순서로 어, 조심을 하라. 어쨌든 주의하라는 것을 말씀해 을 주셨는데, 어, 박인환 자국전의 공동의장님께서는 이전에 중앙지검의 검사로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아시고 말씀을 해 주셨고, 또한, 어, 검사 이후에는 또 로스쿨 교수로 또 한동안 계시다가 지금은, 어, 그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이제는, 어, 은퇴를 하신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 어, 이런 수사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어 이번에는 박태호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호 박사님은 자국전의 총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날씨가 오늘 비가 올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 자국전 행사한다니까 비가 안 오고 도와주신 것 같습니다. 이곳 국회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릴레이연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회에 얘기 오면 아주 속이 터집니다. 이 국회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뭐 워낙 지난 4년 반 동안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견제는커녕 견제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하늘 깔아주는 게 아닌가 의심할 정도 야장의 그런 존재의 의미라든지 존재의 기능이 전혀 없는 아주 입법고 상실의 시대 입법고 신종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 내가 왜 이야기를 왜, 왜 말씀드리냐면 아니 그뭐국정감사하는데 뭐 이재명씨 관련 상임위에서 행안이라든지 뭐 여러 상임위 있잖아요 국토위라든지 150여 명의 증인들을 야당에서 요청했는데 한 명도 채택을 했다는데 아니 그런 걸국정검사라고 진행을 합니까? 아니요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재명 씨그 대장동 게이트 규명한다고 150명 증인 신청했는데 3기 상임위에서 한 명도 채택을 하는 국정검사를 하는데 이썩은 빠진 국기가 뭐하는 데야 당장 해체버려야 해돼 이놈의 국기 증인도 한 명도 채택하는데 그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야당이야 무슨 더불어민주당 이중대야 꼬봉이야 이런 거는 국회를 말 세상에 국민들이 세금 주고 말이야 국회의원 1인당 10명씩 귀서진 붙여주고 특권층으로 앉아가지고 면책특권이나 누리고 일을 해야 될 거냐 일을 우리처럼 답답한 국민들이 여기서 외칠 게 아니고 면책특권을 가진 의원들이 일을 해야 될 거냐 나라가 이렇게 다 망가지는데도 야당이 마당답지 보다고 말이야 증인원화 채택 못하고 국정감사한다고 이재명씨 조사한다고 맨날 질러봤자 뭐 무슨 뭐 저기 저 국정감사가 됩니까 지금 이게 말이야 도대체 썩어문드러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줄려고 해도 해줄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아까 오전에 이재명씨 저 경기 경기도 국가만 하는 거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가 혹시 뭐저 돈이 있으면은 강아지 새끼한테는 줄 돈이 있어도 곽상도한테는 돈안 준다고 이런 후돌갑다는 얘기는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국민의힘 탓으로 돌리고 본인은 아무 상관없다고 오늘도 괴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국정감사장이 도둑놈들 업무해주고 말이죠 죄 은폐하는 장소인지 국민을 대변하는 그런 미니 대변장인지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국정감사하려면 오늘 당장 그만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사 앞에 가서 거기서 차라리 텐트치고 농성해 국회의원들 그런 거 하나 많아야 면피해주는거 말이야. 이거 대한민국이 런 수준입니다. 지금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 14, 15일 날은 마이크번스 미국 CIA 국장이 한국을 다녀갔고 어제 그제는 에브릴 해인슨 D&I 디펜스 인텔리전스 인스티 t 브인가요국가정보국장 지금 서울에 와가지고 일본의 내각정보 이렇게 3국 정부 수장들 회의한다고 지금 서울에서 해동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이재명씨의 국내적인 스캔들 우리가 참 힘겨울 정도로 규명도 못하고 이렇게 엉망이 사이에 국제정치는 국제정치 나름대로 요동을 치면서 도대체 문재인 정권이 뭘 하겠다고 이렇게 맨날 종전선언 탈행하고 말이죠 예? 지난주에 서, 서운적 국안부실장 마시던가서 또 종전선언 탈행하더니 노규덕 한반도평화본부장 부어인가또 미국 가가지고 말이에요 미국에서 뭐 전향적으로 종전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가 되있다고 그런 소리하고 있는데 외교관료들이 그런 헛소리하면 안돼 지금 그런 헛소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대로 썩어빠져가지고 이 대장동 비리 하나 규명 못하고 야당도 저렇게 국정검사는 헛 쳇바퀴 도는 그런 말장난을 하고 있고 말 국제정치는 국제정치나름 대로 국민이 잠자고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헛소리나는 사람들이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을 다 갉아먹고 있는 이 썩어빠진 대한민국 정치 썩어빠진 지도층 썩어빠진 관료들 싹 도려내야지 대한민국 삽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 도려내지라 우리 다 도려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누가 도려냅니까 여러분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요 깨있는 국민 그리고 양심적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투쟁하는 국민들이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가서는 내년 대선에서 뭐 지금 뭐 일부 여론조사 여론조사 해가지고 뭐 지금 저저 저 야당의 윤석열 홍준표가 뭐래도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림도 없어요. 이런 야당 가지고 내년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야당이 모든 투쟁의 중심이 돼야 되고 대장동 비리 규명하는 중심이 돼야 되고 어? 그리고 잘못된 한미 동맹 이런 거 잡는 중심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역할이 없어요 야당이 이런 야당 가지고 내년 대선을 어떻게 치르고 이재명의 이러한 비리를 어떻게 유명합니까 지금 그래서 특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검은 특검을 할 생각도 안 하고 말이죠. 그저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서 신속하고 아주 정확하게 수사를 하니까 신속하게 덮고 말이죠. 부정확하게 증인 채택도 안 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국민우롱 정권이고, 역사를 우롱하는역사우롱 정권이고,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우롱하는 국민 폐륜 정권이다! 문재인 정권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퇴진하라! 이재명이는 당장 특검을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수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부족함이 없는 국민 분노의 시대 상실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서 우리가 국회 앞에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국민을 보고 깨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국민을 밟고 가고 있고 야당을 밟고 가고 있고 역사를 밟고 가고 정의를 밟고 가고 있는 아주 역사의 패러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견제하고 그들을 이 못된 잘못된 그들을 걷어내는 그 우려운 작업은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만이 역사를 규명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대장 동 게이터나 규명보다는 야권 들이 어떻게 정권을차지한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네? 국정검사 한다는 사람 야당의 국회의원 배기석을 가진 야당이 주인 대책, 더불어민주당이 안 한다고 150명 한명도 증인 대책 못하고 국정검사하는 여당이 이런 놈의 국회가 무슨 놈의 국회야 없져버려야돼 여러분 뭐, 대한민국을 졸로 보는 거야 뭐하는 거야 정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분노에 찬 연설을 하고 주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은이 나라 정말 이렇게 가서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깨야 됩니다 다같이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웃음> 네, 박태우 박사님 어,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주천 교수님을 모, 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이주천 이주 교수님은 역자, 역사학자이시고 우리공화당의 애국정책연구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는데 이렇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에게 경의를 포함합니다. 네, 저저 우리 애국지사님들이 많은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이 대장동 데이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어, 겁니다. 그 저는 이제 역사학을 했기 때문에 어,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독일의 경우에 1차전이 대 끝나가지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히틀러 히틀러가 나의 투쟁이라는 마인캄프 를쓰 써가지고 그 책에 보면은 범게르만주의 그 다음에 반유대, 유대인들 어, 몰아내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이제 자유우방에 대한 증오심 그래서 이제이 히틀러의 마인케프나이 표정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집권하면 대형사고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재명씨가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을 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본문부에서 절파이 됐는데 그 책을 보면은 노동자 농민들에게 가진 자에 대한 분노를 부추기고 대기업을 해체하라. 또 사드 문제, 북한 문제로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를 해서 집권을 하면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가 대단히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선동, 선기에, 선동하는 그런 구절들이 쫙알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분을, 이 사람을 대권주자로 해서 대한민국의 좌익정권 사범타자로서 다단계 공산화에 마침표를 찍도록 지금 대개민들이 대개리가 되면서 지금 나라를 말아먹겠다 해서 지금 어 국감을 하고 있는데 어 지금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우리 박평최고가 아, 뭐 전, 우리, 과우최가 나온, 보이죠박태 박사님이 말씀했듯이. 중요한, 내장동 게이트의 중요한 증인들, 모든 증인들이 참석이 거부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50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명도 채퇴를 안되 있고, 그 다음에 200개가 넘는 문건이 있습니다. 그 성남시장이 했던 문건을 일체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국감을 할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은 신속하게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그 조사를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뭐 이재명 지사에 대한 어떤 면피용의 수사 북감될 공산이 아주 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1차 세이 1차 세이 끝나고 나가지고 히틀러가 위험한 임무를 해가지고 윤넷맥주원을 선동하다가 잡혔는데 구속해서 감방에 있는데 1년이 안돼요 그러니까 불어줬단 말이에요 그 대한민국의 히틀러를 부르준그 체제가 바이마르 공화국이라 그러는데 세계 근 현대사에서 가장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해준 것이 바이마르 공화국의 바이마르 선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히틀러가 불려나오고 히틀러가 집권되면서 맨 먼저 성공한볶이 송도, 헌법을 고치고 절대권력을 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을 뭉개 버렸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금 운명이 1차, 1차 대전 터지고 나서 히틀러에서 히틀러에게 의해서 파괴된 바이마르 공화국의 운명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만약에 문 이재명 지사가 구속이 그안 되고, 특검도 전치 않게 안 돼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의 1번 타자, 자익, 김대중 대통령, 2번 타자, 노무현 대통령, 3번 타자, 문재인 대통령, 해서 1번, 2번, 4번, 좌익으로 갈수록, 지금 어떻게 되는보습니까더 악질적이고, 더자유민주체의를 파괴하려 하고, 더 거짓말 잘하고, 그 사기를 치고, 그북한의이 대한민국을 통째로 거주기를 위한 대통령, 악질적인 대통령이 지금 3번, 4번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청와대를 간다면, 문재인 씨가 씨를 뿌린 다단계 공사 하나에 맞침표가 찍어지고, 찍어. 우리는 헌법이 개정이 되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의 체제는 이 지구상에서 결국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장담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재민 씨가 성남시에서 법을 어떻게 만들 건데 시장의 직함으로 직항, 일개의 정신을 정신병원에 구독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할애받았2 5다 그래서 지금은 25명이라 그러는데 자기 친형 구독 정신병원에 감금시겠죠 그다음에 김사라 또 강금식이 열다섯 시간 강금식지않습니까 그럼 앞으로 대통령이 그러면 우리 무인기사들 이 정신병원에 강금식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정신병원에 강금 그런 수용소가 될 것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야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간에 네, 이런 네, 그,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한 어국가문 어, 이건 아무래도 서 없습니다. 공직자 아무래도 서 없습니다. 특검을 신청을 해서 왜냐면 하이 이저 이이 저, 저, 정유학 씨의 사이 검찰에, 검찰에 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어, 검찰 통해서 그 특검 말이 어. 이재명 지사에 이재명, 이재명 개발 게이트의 진실을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을 엄청... 본격적으로 부수부수 구사, 해가지고 대한민, 대한민국이 어, 온전한 정상적인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여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투쟁해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터리도 다 되긴 됩니다. 네, 이주천 교수님 어,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그러면 어. 지금, 어, 이재명 후보 사퇴와 특검, 특검 부속 수사를 촉구하는 자국전에 기자회견 및 이, 1인 릴레이 연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아니, 이게 하이츠가 앉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서무스 봐라. 네, 시청자 여러분. 라이트 상태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레저럴 때 다시 너무